But if I lay down, and I play dead, and I stay dead, m a y b e you'll get sick of being a monster, out of my head, under my bed, think you're something, out of my nightmares, see me r i g t h e r e But if I lay down, and I play dead, and I stay dead, then you'll get bored t a kill it. 메이크업은 이제 끝이 났고, 이제 머리랑 옷을 입고 다 준비 한번 해볼게요. 오늘 이렇게 입고 애프터는티 먹으러 갈려고요. 응. 여러분, 저 에프터 티 먹으러 지금 혼자 나왔는데 티가 엄청 나와요 어떡해. 가한 5일 전에 예약을 해놔 가지고 좀 자리도 좋은 데 주셨어요. 택시 기다리고 있는데, 택시가 너무 안 와요. 택시는 지금 한 시간 기다린 것 같은데. 네. <웃음> 지금 택시가 너무 안 와가지고, 제가 지금 지쳤어요. 원래 아이콘 시암을 가려고 했는데, 저 아이콘 시암도 못갈것 같아요. <웃음> 어. 저기가 티츠카예요 내일 가 려고요. 양념친 거 아이가 벌써 양념 다한거 같아 우와. 이것도 양념한 거야 양념한 게 좋더라고 아, 그리고 태국의 오징어가 진짜 유명해 아. 음. 맛있겠다 싱싱하기로 진짜 무이골뱅이나 무늬골뱅이 진짜 슉, 처음, 처음 봐 슉. 우와 저 앞에 거 앞에를 딱딱 거 먹으면 안돼 어, 어. 어. 앞에를 입 비쳤어 <웃음> <웃음> 하나 먹기 힘들다 <먹겠습니다. 웃음> 어때? 맛있네. 맛있어? 너무 맛있다. 이거 살다 먹어야 돼 이거. <웃음> 음, 너무 맛있어. 맛있어? 숯불 <웃음> 숯불. 미쳤다. 너무 음, 맛있지? 너무 맛있어. 맛있지? <웃음> 너무 맛있어. 완전 탱컨탱래해 음? 진짜 맛있다. 그치? 음. 진짜, 진짜 맛있다. 아, 정말. 그래서 여기가 인기가 진짜 많은가 봐. 메이크업도 안한 상태로 그냥 나왔어요. 근데 친구가 여기에서 지금 전통 의상 체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웃음> 저도 살짝 지금 할까 말까 이러고 고민하고 있는데 친구가 입은 거 한번 봐야겠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지금. 그게 아직 안 지워져서 좀 창피할 따름이에요 사실 2주라는 시간이 되게 길줄 알았거든요 저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짧아가지고 좀 아쉬워요 사실 마음은 제가 좀 내년에 시간이 좀 되고 그러면 한달살 일을 좀 하고 싶기는 해요 정말 저 커피 되게 맛있다 그 여성 그 여자 기간이어가지고 몸 상태가 되게 한참 안 좋았어요. 그리고 막 여기 지금 뾰루지 다 올라오고 난리도 아니어가지고 근데 또 이렇게 아까 호텔에서 계속 누워있었을 땐 나오기가 너무 귀찮았는데 또 나오니까 되게 좋, 좋네요. 공주님. 안녕. <놀람> 아 저기. 어 <놀람> 공주들 공주 사이에 제가 있는데 저는 관광객이고 여긴 대학생들. 그런데 결국 에 제가 다시 하게 됐어요. 마지막 고군가, 사드카, 공주들아, 결뜨를 신조한다. 여기 카페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데워도 되고, 응. 너무 좋아. 전동복 뭐 체험할 수가 있잖아. 응. 커피랑 커피만 시켜도. 그러니까 커피만 시켜. 응 그리고 또 여기 카페가 더 유명하대. 엄청 핫한 플레이저 그 안녕하세요 잖아요 <웃음> <웃음> 계속 안녕하세요 하면 안되지는데헉 아, 안... <웃음> 너무 예쁘다 <웃음> 저기가 티츠카 <웃음> 노을 든다 저쪽에 오, 너무 예쁘다 주말이다 <웃음> 달리자 달리자 리자 이거 뭘로 먹을래? 저기 뭐 소다 넣어서 먹을래? <목소리> <목소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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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어, 지금도 맛있어 음,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거 오 프레쉬한 밥인데? 응 좋아좋아 너무 좋아 여기 치킨 밥이라 1년이면 재환이 한 달이니까 한달 음, 응. 응, 응. 응. 음. 이거 은먹고 싶다. 나고, 이 나고, 맛 나고, 맛이도고맛이 나고, 언제 없어질까? 어 맞다. 맞다. 맞다. 왔요 오랜만에 여기 왔더니 친구는 카우사로들을 왔었나봐요 몇년 전에 네. 엄청 깨끗해져 많이 바뀌었나봐 그림같아 엄청 귀엽다. <웃음> 여러분, 아까 카고산로드를 갔는데 어, 지금 뭐 코로나고 막 이러면서 엄청 많이 재정비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도 조금 이루고 그래가지고 온다는데가 너무 많아서 어, 친구들은. 조드페어 시장을 한번더 가기로 해서 친구들은 조드페어로 가기로 했고요. 저는 제가 원해 제 가고 가 싶었던 카페가 있어가지고 지금 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카페에서 가서 좀 있다가 시간을 시간 맞춰서 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데 한 4시쯤 돼가지고 차가 이제 조금씩 슬슬 막히는 것 같아요. 빨리 가볼게요. 여기 왔는데 약간 꿈냥꿍 냄새가 많이 나요 먹어볼게요 생각보다 왜 이렇게 되게 식하고 이러진 않근데 향후 꿈들 좀 엄청 많네요 매워 여기가 작가님들도 오실 것같는데 영곳시긴 한가 봐요. 근데 생각했던 맛이 너무 달라 가지고. 음. 여기가 유명하긴 한데 뭔가, 좀 달라. 막 이렇게 미친듯이 찾아올 막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응. 커피는 맛있는 것 같아요. 이다가 음 제가 조드페어로 갈 거라 더욱 더 많이 먹지 않을까. 지금 살짝 비위가 엄청 상했어요 조드페아 드디어 도착했어요 오늘은 비가 안 와가지고 사람이 좀 많네요 이거야? 해파리가? 우와 우와 이거 보여줄게 우와. 양념을 했어. 와, 와서, 와서, 와서. 먹어보자. 음, 네가 들어봐. 음. 음. 어때? 무슨 맛이야? 음. 식감 너무 좋다. 식감 좋아? 응 음. 음. 어때? 맛이? 해파리냉채 같은 느낌. 근데 뜨거운 거? 엄청 음, 헥... 뜨거워. 해파리냉채인데 매운 해파리냉채. 아, 식감 식감은 그냥. 아, 어, 그, 햇살 냄새 같은 식당이야들푸들하다 푸들푸들하다. 보이아 그, 보리새우 같은 게 팔아요. 이거 생으로 먹는 건가 봐요. 이거 봐. 먹어래 이거 저거 진짜 먹어야 돼. 뭐? 저거 맛있어? 나 먹을래. 여기 완전 개미지옥. 먹다당 <목소리도> 충전 당 충전을 해야 돼데더먹을시장으로 <목소리도> 내일 하러 샤이 그냥 샤이 급으로 샤이 왔어요 브로고프하고 그라데이션 하는데 총한6 0 0바 정도 달라고 하는 거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원하는 디자인이랑야 살짝 다른것 같아가지고 이따가 다시 말할려고요. 이게 못해서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원컬러로 했어요. 그냥 이걸로 이게 날것 같아가지고 매트 타입으로 했어요. 외국 <목소리도> 분들이 소주를 진짜 많이 먹네요. 진짜. 어, 조급페어에서 톡톡 즐기다가 저희 호텔 근처에 가서 딱한 잔씩 마시고 이제 들어가려고 요 손톱 했는데 사실 이거 거의 12,000원 주고 했거든요 그냥 딱그 가격 정도의 느낌 근데 비 왔을 때는 뭐 없어가지고 뭐 조급페어를잘 몰랐는데 보니까 되게 서운해가고 다 플레이 스어요나게아데 마지막으로 먹는 코코넛 스무디. 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날밤밥 먹고 밥 먹고. 이제 네, 집에 갑니다. 방콕도 올게요.